자 여러분들 오늘 가볼집은 천안 신방동의 아, 수가성이라는 곳입니다 돌솥 순두부가 굉장히 또 유명한 집이고요 충북 단양에서 직접 재배하는 콩으로 정성스럽게 만드신 고런 순두부라고 합니다 네. 자 여러분들 여기 메뉴판입니다 어, 일단 순두부 돌솥밥 해물 어, 요거 먹어볼거고 두부제육보쌈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보쌈이 나왔습니다 두부하고 어, 고기가 있는 보쌈 자 이건 순두부 비지로 한 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은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보쌈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, 이거 보시면 아 이건 제가 좀 이건 제가 정확히 본줄 알아요 이두부핀데 이게 그 중식 그 경장육술이라고 어 그춘장이볶은 고기에 야채랑 싸먹는 건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어 이거 야채랑 넣어서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요걸 음. 주네요 야채랑 어. 같주 줘놓고 고추랑 해서 요거는 지금 갈치 속젓 같은데 네. 깔이 아우 또 쌈에 또 갈치 속좀 넣어 먹으면 맛있죠. 생마늘 딱 올려서 음와야 고기가 부들부들하고 맛있다. 두부, 순두부랑 두부를 여기는 직접 농사 지으신 걸 역시 좀 만드신데요. 음. 야 따뜻하고 고소한 게 좋네. 순두부 음. 느낌. 아, 음. 쌈 역시 배추쌈이죠. 된장. 메늘. 아, 여기는 고추가 없네. 아, 여기서 여러분들 안 보였는데 고추를 안준게 아니라 고추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. 마늘만인 줄 알았더니, 아, 여기 저 상추 밑에 고추가 좀 숨어 있어가지고, 아우. 아. 음, 요걸 몰랐네. 자, 그럼 계속 꽂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네. 어. <웃음> 음. 요거 콩 비주로 만든 좀전인데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이 안에 김치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음 생각보다 그렇게 퍽퍽하지는 않네 이게 음 약간 크로켓 느낌도 조금 나고 음. 크로켓이라고 하면 좀잘안 어울리나요? 제 외모요? 거렁게, 거렁게. 거렁게 느낌도 좀 나고. 응. 하나 더 싸볼게요. 이 두부피에다가 무말랭이 넣고, 고기도 한점 넣고. 오징어도 같이 넣어주고, 그래서 딱 싸서, 음, 와, 야, 두부 피가 진짜, 여기 진짜 신안 수요. 채소랑 해 가지고 같이 이거 딱 싸서 먹으면 어자 자 일단 먼저 순두부 돌솥밥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, 자 이제 누룽지만 남겨서 싹 퍼준 다음에 숭늉같은 물을 자, 네, 부어줍니다 자 이건 이 상태로 놔두고 자 그리고 메인이라고 할수 있죠 아, 제가 여기 오는 목적 바로 이 순두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기 이 순두부는 사장님께서 직접 농사지은 콩으로 이거 직접 만드시는 그런 순두부라는데 어 기대가 굉장히 좀 많이 됩니다 자이 펄펄 끓은 순두부에다가 이 계란 날계란 하나 하나 아, 풀어주고 자이 순두부를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해물 들어가고 계란 살짝 풀어가지고 약간 저 걸쭉한 느낌 어. 오 그렇지 음좀 해물 깔끔한 느낌하고 아 음 순두부는 또 맵기 조절이 가능하시대요 좀 맵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맵게 주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. 음 순두부는 약간 걸쭉하게 좀 많은 게 좋아요. 묻혀서 이렇게 살짝 먹는 것도 좋은데 건더기랑 이렇게 걸쭉하게 해 가지고 색도 말아주면은 이게 또 제법 맛이 납니다. 여러분들 다 젓갈에 해가지고 이렇게 딱 갈수준 다음에 젓갈만 살짝 올려가지고 너무 많이 지금 짜요 젓갈. 음아 음. 음. 자 이제 숭룡 아. 여기 도 김치랑 해가지고 먹으면 또 기가 막히거든요 아아 아... 야 도전 누룽지 숭룡 아 오 좋다 기아 막히네 진짜 아우.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아, 여러분 이 천안 시, 신방동 오시게 된다면 이 수가성 여기 오셔가지고 식사 한번 하고 가시는 거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어. 순두부도 괜찮고 이 보쌈도 굉장 맛있게 좋았습니다 뭐, 부드럽고 학생 뭐, 어, 직접 농사 지은 걸로 이렇게 좀 두부나 이런 거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음식에 대한 믿음도 가고,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, 사모님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